써요, 이거 펄있는거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고 저 방목절이거든요? 저 오늘 회사 가서 일할 거예요 투신보고서 써야 되는데 하나는 어제 했 썼고 하나는 아예 시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가려고요 거 육포거든요? 이런 육포인데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두면은 혼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에 갖다 놓고 다른 분들도 드시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이것도 선물 받은 고구마죽 이런 건데 집에 있으면 잘안 먹어가지고 이거 다 회사에 갖다, 갖다 놓고 배고플 때 먹으려고 그래서 오늘 회사 갔는데 짐이 좀 많아요 이것도 재밌해봐야 되고 노트북도 가져가야되고 아무튼 회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응. 또 가서 저는 일하고 여러분 일하다가 저녁 먹으러 왔어요 저녁 먹고 다시 회사 가서 일할 거예요 <웃음> 오늘도 포케를 먹으러 왔습니다 회사 주변에 있는 데인데 한 번도 안 와봤는데 맛있으면 은 종종 오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뭐 이것저것 엄청 추가를 많이 했대요 a v o c a d o h 여러분 저진료봤는데 엄청 많이 나아졌대요 간 수치는 살짝 높기는 하지만 엄청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염증 수치가 정상 범주대로 거의 들어왔어요 회사 대표님이랑 저녁을 먹었고 혼자 일하려고 카페에 다시 왔어요. t h a n y 준비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저는 세럼을 쓰는데요 이거는 제가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제품이고 유세린의 하이알루론 컨센트레이트라는 제품이에요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안티에이징을 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은 6개가 들어있습니다. 한 주에 한 병씩 6주 동안 주름을 관리하는 그런 컨셉의 앰플 세럼이고요. 제가 웃을 때 여기에 팔자주름이 생기는데 팔자주름뿐만이 아니라 잔주름, 깊은 주름까지 케어해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쓰고 있는 병이라서 제가 제형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조금 묽은 제형입니다. 되게 소량으로도 얼굴 전체에 도포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저 회사에 저밖에 없었는데 경영님이 커피랑 디저트랑 사다 줬어요. 경영님 점심을 안먹어가지고 안 샌드위치 가신대요나 <웃음> 잘해. <웃음> 여러분 저는 미팅 가요패스트 파이브 강남 5는점에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 6시 반 정도 돼가지고 제가 되게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8시 반에 홍대에서 재수학원 동기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 홍대 너무 멀어가지고 사실 지금 약간 가기 귀찮은데 근데 아무튼 가기로 해가지고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출발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편집을 해보려고요. 집에 돌아왔고 술을 좀 마셨더니 약간 피곤한 상태입니다. 옷은 갈아입었고 씻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홈케어 제품이 있어가지고 잽싸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이 테라 페이스 프로라는 제품이에요. 혹시 되게 유명한 테라 건이라는 제품 아시나요? 테라 건은 세계 최초로 퍼커시브 테라피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마사지 건인데 요거는그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페이셜 디바이스입니다. 일단 그냥 간단하게 작동만 해보면 은 이렇게 진동이 나오는데요. 이게 3mm 진폭으로 얼굴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근육을 전체적으로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좀더 세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팁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마사지 팁이랑 마그네틱 링이고요. 요거는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한링 그리고 콜드 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에 따라서 요거를 교체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LED링인데 요 LED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파장의 빛을 활용해가지고 피부 활력을 좀 되찾아주는 효과가 있고 요거는 딱 보면 알수 있듯이 클렌징링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요게 콘, 요게 플랫, 요게 마이크로 포인트이고요. 여기서부터 미세전류링, LED링, 그리고 클렌징링이에요. 그리고 요게 핫링. 여기 하나 더 있는게 콜드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원하시는 콘을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요런식으로 하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시원해요 빛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클렌징 링으로 지금 교환을 했거든요 얼른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요친구로 씻고 왔고 요게 또 디자인도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가지고 빈틈없이 얼굴 구석구석을 마사지 클렌징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좋은 게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휴대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담고 여기에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팁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어디에나 휴대할 수 있다는 게또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저는 오히려 소중한 분들한테 선물하기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습대문도 왔는데 제가 시킨 닭가슴살이 안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품절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저는 섬유유연제랑 그리고 달걀 그리고 냉동새우살 파스타 해먹으려고 샀고 또 파스타 해먹으려고 파스타 해먹으려고 먹으려고 바질페스토 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팬케이크 가루 Thank you. 오랜만에 떡볶이를 먹을겁니다. 진짜 떡볶이 안 먹은지 엄청 오래 됐어요. 짜자잔. 저는 메추리알이랑 중국 당면을 추가했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저 분명 절대 다못 먹으니까 이거 깨끗한 숟가락으로 뜨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먹을게아 근데 배터리 없다고 계속 깜빡깜빡 거다 my, my Facebook was 거예요. above it with my children in the cover photo. I feel kind of like stupid, and I obviously knew they posted Facebook pictures. The one that he suggested was a cell phone. 여러분 저는 오늘 페스티벌에 가요 근데 오늘 원래 그거 크러쉬가 마지막 공연이라서 엄청 기대한 건데 크러쉬가 코로나 확진이라서 못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친구랑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로꼬도 오고 헤이즈도 오니까 일단은 가기로 했습니다 짜잔 토너로 얼굴을 한번 닦았고 그 다음에는 브링백에서 새로 출시된 체리블라썸 블레미쉬 세럼을 써볼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요거는 88,800의 벚꽃셀 에너지를 이한 병에 다 담아낸 거라고요. 요런 제형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세럼을 써보고 있는데 요거는좀 기미랑 잡티 이런 것들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이랑 잡티라는 단어가 나랑 엄청 먼 단어인 줄 알았는데. 아 그리고 또 제가 향이 너무 세거나 제가 안 좋아하는 향이면 화장품을 잘못 쓰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무향인 게나은데 이거는 향이 진짜 은은하게 엄청 약한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프랑스 향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 시그니처 향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은은한 향이 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여기에 가디건이랑 여러분 이제 비로 나올 차례요 정말 이거 여러분 더 이거 버팔로 윙 사러 갔다가 링티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행사했는데 이렇게 던져가지고 한 번에 세우면은 티셔츠랑 이거 24병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한 번에 성공해가지고 다음 주에 택배로 링키 24병이 온대요. <목소리> 두두 개와 뭐라구? 아예! 지금 이 느낌의 김치국이라면 너무 모든 방 편해 오늘도 어제가 될 거야 근데 난 다시는 느낄 수 없지만 여전히 나만 지난 여름밤에 손을 잡아줬던 너의 미소 다시는 느낄 수 없지만 여전히 있어 여러분 나만 감다 <목소리도>